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부진한 대형기술주 실적 발표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출발했는데요. MS는 클라우드서비스 부진 여파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진한 실적으로 아마존 4%, 메타 5% 하락했네요.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에 힘입어 반발 매수세가 장중에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장후반 실적 발표를 앞둔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낯삭을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와 영국의 불안심리 완화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유는 EIA가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260만배를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제 가동률이 2018년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 증시의 상승을 뒤로 하고 부진한 실적 발표로 매물이 출하되었는데요 다행히 달러의 약세 흐름이 증시 하락을 방어해 주는 모습입니다 계속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싹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6%, 매도 44%로 매수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 가능성에서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자원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9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9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8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주요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3분기 GDP 그리고 9월 내구제 수주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이전치는 2 1만4천건이며 예상치는 22만건입니다 GDP 이전치는 마이너스 6.6%였으며 예측치는 2.4%입니다 내구제 수주 이전치는 마이너스 0.2%였으며 예측치는 0.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마감 후 애플과 야마나 골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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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선물 김어수 였습니다. I hope you in today. Good bye.